tv조선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 미리 보기가 오리지널 트로트 오디션의 화려한 귀환을 예고해 본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미스터트롯2는 대망의 첫 방송을 앞두고 1 7일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 미리 보기를 통해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마스터들을 웃기고 올린 마스터 예심 뒷이야기를 전했다. 먼저 이들은 이번 시즌 상향 평준화된 참가자들의 압도적인 실력에 하나같이 너무 힘들다 머리가 아프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역대급 트롯 전쟁의 실체를 제대로 실감케 했다. 장윤정 또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우물에서 샘솟듯이 계속 나오지 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김성준은 지난 시즌에는 마스터가 13명이었으나 이번에는 15명으로 늘어나 오라트 받는 게 조금 더 어려워졌다며 그런데 아주 이상한 현상이 생겼다. 15팀이 하트를 누르는데도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됐다고 말해 만만치 않은 심사의 벽을 뛰어넘은 예비 레전드들의 등장을 예고했다. 미스터트롯원에서 최종 6위를 기록하며 전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장민호는 내가 참가했을 때보다 힘들었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품이 이번에 오라트가 많이 나왔다. 그 정도로 실력이 다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말하자 장민호는 왜 하트를 졌는지 묻는 김성주의 질문에 앉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서 졌다고 대답했다며 붐이 말에 맞장구를 쳤다. 지난 시즌 듬직한 체구와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눈길을 끈 김호중의 뒤를 이어 미스터 트로트에도 또 다른 성악 전공자가 등장했다. 신지의 길병민이 여기 왜 나와 라는 멘트와 함께 마스터 군단을 술렁이게 만든 참가자는 서울대 성악과를 수석 졸업하고 영국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활동했던 베이스바리톤 성악가 겸 뮤지컬 배우 길병민이었다. 그는 클래식을 전공했지만 음악의 길은 결국 마음으로 통한다고 생각한다며 미스터 트로트는 트로트라는 장르 그 이상을 뛰어넘는 프로그램이라고 참가 계기를 밝혔다. 또한 정동원 홍자먼의 뒤를 이을 유소년부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김성준은 미스터 트로트에도 정동원 같은 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감히 말씀드리지만 1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특급 스포일러를 했고 김 연자는 유소년이라는 계급을 떼고 성인들과 붙어도 좋을 정도 라고 말했다 붐은 유소년부 한 참가자를 들어 이 친구는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선수다 라고 말해 정동원 키즈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끌어올렸다 한편 붐은 굳이 안 나와도 되는 분들도 있었다 네가왜 거기서 나와 조가 따로 있어야 된다며 지난 시즌 장민호 영탁 이명홍 김수찬을 꼽았다 그러면서 지난 시즌 장민호의 마스터 예신 무대를 돌아봤다 이에 장민호처럼 잘해야 본전이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도한번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미스터트롯2에 참가한 우승부가 소환됐다 안성준 진혜성 오주주 제하 나상도 박세욱 등타 방송사 오디션에서 1, 2위를 차지한 참가자들이 모인 우승부는 등장만으로도 기가 다르다는 마스터들의 찬사를 끌어낼 만큼 여유와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들이 과연 왕관의 무게를 견뎌냈 을지 미스터트롯2 본 방송이 주목 된다 미스터트롯은 최종진 이명웅에 대한 조명도 이루어졌다 동영상 조회수 5200만을 돌파하며 미스터 트로던이 상징적인 무대가 된 이명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에 대해 장윤정은 감성을 건드린 거다. 이런 가수를 보면서 화려한 기교나 고음이 없이도 마음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걸 후배들이 공부하게 된다. 라며 남다른 호소력으로 트로트는 재미있고 흥겨운 것이라는 편견을 깨뜨린 이명웅에게 찬사를 보냈다. tv조선 미스터 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은 12월 22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